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캡컷을 사용하다가 어, 마주칠 수 있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캡컷의 오류들 이 오류가 캡컷 자체의 오류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 사용자들이 캡컷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오류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류 사항을 매번 만났을 때어 강의에서 이 부분이 발견이 되었으면 그 강의의 오류의 내용들을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이 오류 내용들을 제가 쫙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 대표적인 그 오류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 되는 어 그런 기회를 가져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녹화를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이 벌건 화면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은 제가 바로 앞에 영상을 뭔가를 하나 만들어서 올렸거든요. 올리고 내보내기를 통해서 결과물까지 완전히 만들어졌죠? 그 결과물을 유튜브에 올리기 전에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로 쭉 훑어봅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어, 결과물 영상을 확인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유튜브에 올려요. 자, 거기까지 유튜브에 올리고 세팅까지 다 끝나고 나면 저는 이 영상을 촬영했을 때 필요했던 소스들이, 그죠. 이 영상을 만들 때 필요했던 소스들이 저한테는 이제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드에서 지웁니다. 그 영상을. 자, 하드에서 지워진다는 말은 캣컷이 영상 편집을 할때 외부에 있는 내 컴퓨터 어디엔가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음악들을 가지고 와서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전부 다캡컷 저장 파일에 같이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링크로 돼 있어요. 전부 다 링크.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캡컷을 작업을 한참 하다가 내보내기를 하지 않은 상황인데 그 상황일 때 파일들을 폴더를 옮겨버리거나 파일명을 바꾸어버리거나 혹은 심지어 파일을 삭제를 해버리면 저는 지금 삭제란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미디어 분실이라고 나오고 얘가 어디 있는지 제가 못 찾아서 다시 캐컷을 띄우면 이렇게 캐컷 자체에서 만들어진 여러가지 효과라든지 뭐 글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캐컷 내부에 있으니까 나오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요 영상은 캐컷 외부에 있는 거였잖아요 촬영을 해서 가지고 있던 거였죠 그거를 지금 잃어버렸다고 미디어 분실이 나옵니다 자 저는 파일 하나를 이용해서 편집을 쭉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만 분실됐다고 나오고 밑에서는 제가 컷편집을 막 했을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이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사진을 음악을 여러 개를 사용을 했다면 그중에서 유실된 것들만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고 그 부분이 밑에서 만약에 사용이 됐다면 표시가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이걸 차단하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클릭을 한번 하세요.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을 한번 하시면 물어봐요. 삭제를 할 건가? 그럼 여기서도 다 지워져 버립니다. 아니면 해당 미디어를 찾을 건가 물어보거든요. 자 미디어의 연결을 눌러서 내 컴퓨터 어딘가를 찾아낼 거잖아요. 얘가 그 찾아내는데 만약에 그 파일을 옮긴 위치를 알거나 파일명을 바꾼 걸 알면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다시 그걸로 바뀝니다. 자 만약에 말도 안되지만 제가 여기서 어 어떤 뭐 영상을 하나 선택을 했어요. 자 열기를 하면 실제로 이 파일이 아니잖아요. 파일명을 다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파일명 뿐만 아니라 그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연결이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엉뚱한 걸 제가 연결을 했죠. 뭐 이런 사진으로 클릭을 하면 연결할 수없음이 라고 나와요. 자 이렇게 되면 아예 이제 끝나는 겁니다. 어,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끝나버리는 거고 만약에 파일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똑같으면 연결이 됩니다. 어, 시간을 보고 체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아마도. 자 그래서 편집을 할때 제가 이걸 답변에도 남긴 적이 있는데 절대로 내보내기를 해서 완성된 상황이 아니라면 소스 파일을 버리시면 안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은 오류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 오류가 아니고 캣컷은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나는 이 파일 가지고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어, 사용자가 임의대로 파일명을 바꾸거나 폴더를 바꾸거나 위치를 옮겨버리거나 지웠으니까 지는 못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차단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 설명드렸구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빨간 화면이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드렸습니다. 미디어 연결하면 돼요. 삭제된 경우에는 못 찾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어, 삭제를 한 다음에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쓰레기통을 아직 비우기로 안 하셨다면 쓰레기통에서 복원을 해서 찾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면 이 작업물은 그냥 날린 상태가 돼요. 자, 이 파일은 제 영상을 보면 제일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이 부분 나오잖아요. 이 부분. 요거는 제가 음, 지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살아남아 있으니까 여기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첫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었고 자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됐고 좋았다 어, 유익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음, 아시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주변에 영상을 배우거나 여러분들이 전파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윤들작컴 채널을 홍보를 좀 해주시고 너도 영상편집 을할수 있어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윤들닷컴의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